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사용하신 지 얼마 됐죠? 1년 1개월 됐습니다. 어떻게 해서 바이오가드를 맞추게 됐어요? 뒤에서 잠잘 때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코골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숨이 막히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해 가지고 네. 그래서 저도 좀 잠을 자도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양악기도 써보고 했는데 네. 양악기 쓰는 것 자체가 워낙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.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없는가 싶어서 양악기는 얼마나 썼어요? 양악기는 사실은 3개월 이상 못 썼어요. 자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고 혹시 자다가 또뭐 깨게 되어 자꾸 이게. 안 음. 맞으니까 음.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음. 양학기도 많이 못 끼게 됐죠. 사실은. 네, 그럼 양학기 실패하고 네. 대안을 찾다가 여기로 왔어요. 찾다 보니까 이제 어. 그 소장님 네. 뭐 영상이나 또 네. 후기들 보게 되고 그래서 네. 한번. 네, 1년 전쯤에 상담을 받게 된 거죠 양압기와 비교해보면 어때요? 아, 일단 편하고요 같이 상스러운게 없으니까 네. 또 끼기만 하고 자면 되니까 네. 훨씬 더 이제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 이거 양압기도 그렇고 바이오가드도 그렇고 잘때 무조건 껴야 되는데 네. 안 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양압기는 네. 바이오가드는 쉬우니까 훨씬 더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음. 효과는 어땠어요? 사실 양압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제대로 못 꼈기 때문에 어... 아이오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잘안 하는데 어... 한창 낄 때는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. 시작할 때는 네. 혹시 소리를 들어보면 숨 넘어가는 소리 그런 거는 응. 안나고 그래서 만족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양악기가 좋다는 데 이제 헤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. 그런 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꼭 한번 오셔서 음.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음. 권해드리고 싶고요 양학기가 됐던 바이오가드가 됐든 가 됐던 사람마다 그 의료기계라는 게 자기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양학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때 이제 그걸 들고 다녀야 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좀 그래, 그렇거든요 래그하여는데 그에 비해서는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는 훨씬 낫고 저는 이거 수술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면 수술이 너무 크고 위험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100%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큰 수술을 한 다는 건 사실 음.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셔서 음. 한번 시도해보고 음. 하고 나서 뭐안 맞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라.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는 맞을 때까지 해주는데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저, 저도 이제 1년, 네. 한네 다섯 번온것 같아요 중간에 계속 네. 맞춰주시고 바이오가드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생활이 변화,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. 잠을 잤는데도 막 돌리는 음. 경우가 많았어요. 그렇죠 아침에 응.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응. 근데 확실히 그 운전하면서 응. 졸리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응. 운전할 때 카파바파바 어, 는게 큰일나죠 되 위험하거든요 큰일. 응.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응. 거의 없어졌다고 응. 어... 어이고 그... 3,40대가 제일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수면무흡 코골이 심한 사람들이 보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업무적으로는 어때요?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들 확실히 응. 를 끼는 날과 끼지 않는날그 날의 컨디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이게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도 네.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. 모업이 심한 분들은 네. 꼭 한번 사용 한번 해보기를. 네. 사실 처음에 그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죠.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죠. 네.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돈 이상의 어떤 가치가 그럼. 훨씬 <웃음> 있죠. 네. <웃음> 그렇죠. 앞으로 네. 몇 년을 더쓸수 쓸 있는데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